팬들을, 팬분들을 위한 제 얼굴 자랑사랑 하고 볼게요 이런 플래시 따위 저는 못 이겨요, 저를. 아, 자체 배광은 아니지만, 이런 빛에 지지 않는다. 약간 피아로만 있는. 우리 <목소리도> 바 아니요? 물포라 많이 요아 진짜? 그래서 지금 머리가 아 지금 머리 아 들리고 그래서 이거든포를 따면 엄청 많아요. 저거 저거 저거 세요? 물이 세요? 세요. 아, 근데, 근데 이게 어느 반응 하다가 근데 이말아봤기 때문에 네, 물대포로안할를 네, 보여주세요. 아, 저는 그냥 얼굴 이렇게 대고 있을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저도 아리스 맛있맛있습니아리스아리 이거! 알지. 체육가 끝나면 바로 마시는 없을 거예요 저희는. 어, 거친 파도 이겨낼 뭐... 수 있으니까. 물대포, 그 전생에 와 거친 파도도 이겨내가지고. 되게 세네요저 이제 약간 형, 쟤이정도네줄 알았는데 네 형, 쟤네 형, 쟤네 형, 쟤네 형, 쟤네 형, 쟤 네빅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첫 번째 날첫 번째 세트장에서 촬영이 끝났고요 진영이랑 용이랑 저랑 셋이 쓰리샷을 찍어봤는데 어 그림이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되게 기대되는 거. 같습니다 이번 뮤비는 되게 c d 도중요하 기대가 많은 장면이라 기대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세트장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애 오일을 말랐습니다. <웃음> 저희, 네, 뭐지? 저쪽이 진짜 아파? 영어. 아, 웨이브! 웨이브! <웃음> 웨이브 뮤비 촬영 1일차! 지금은 시간 12시 넘었을걸요? 응. 오늘은 차, 진짜 차, 정비고? 네. 같은 그냥 차고지 느낌에서 공부 네. 촬영하고요 내일은 저기 보이는 트럭? 네, 저러고 석사, 뭐, 막 아, 서부 지역, 미국! 항상 영화 네. 보면 미국 뭐, 서부의 느낌 있잖아요? 거기에 네. 나오는 데에서 찍어요 어. 그리고 오늘 제 개인 컷은 아마도 이게 끝나고 있을 예정이고요 지대 많이 해주감사합니다아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타투 했어요 엄마한테 혼날 것 같긴 한데 네. 다 주겠죠 뭐아 진짜 타투 아니에요 펜으로 펜으로 그렸어요 네 맞아요 뭔가 좀 특별한 거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아까는 였다 했고 이 옷은 노출이 살짝 있는 옷이라 였다 했어요 팩스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되게 추억의 장소입니다. 말했어 멤버들이. 여기가 저희가 이제 무비스타 촬영했던 곳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안무를 촬영하고 있는데 무비스타 때랑 비슷하게 땀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재밌게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또 되게 또 청량한 분위기가 성량하고 약간 뭐라되지좀 상쾌한 약간 이런 뭔가, 네, 톡톡 터지는 그런 느낌이 또 멤버들이랑 잘 어울려서, 네, 결과물이 만족스럽습니다.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딱 찍고 결과물을 보면 되게 행복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희 시맨입니다 그래 프레시맨 저동민아 프레시맨. 프레시맨. 프레시맨 아니고 프레시맨. <웃음> 끝났습니다시간 3시 25 정글이고요 현이가또 마지막까지 했는데 또 기다려줘야죠 네. 는 뻥이고요 가서 얼른 화장 지우고 얼른 잘. 네 내일을 네. 네. 위해서 네. 우선 이제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 내일 뮤비 일 자세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지막이 아닌데, 오늘도 어김없이 마지막이네요. 항상 뮤비 찍을 때 항상 마지막이었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마지막.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 그래도 재밌었으니까. 몇개더 찍어야 될게 있는데 그거는 오늘 좀 많이 늦어가지고 벌써 3시 50분이네요, 새벽. 내일 찍기로 했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고, 저는 이만. 제가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